안녕하세요 이큰세상 이큰타로입니다 네 오늘은요 제가 그한네줄만좀 읽어드리고 싶은 책이 있어요 음, 일단은 읽어드리고 얘기할게요 음, 나쁜 에너지를 주는 불필요한 생각 머리를 아프게 하는 복잡한 생각은 절대 하지 마라 음, 이런 생각은 자신도 주변 사람도 꼭 올감에 불행하게 한다. 좋은 생각만 하기도 인생은 짧다. 그쵸? 좋은 생각만 해도 인생 짧아. 와, 올해도 벌써요. 두 달이 다 가고 앉아있네? 언제 그냥, 우리 카운트타운 한 지도 엊그저께 갔잖아요. 시간이 이렇게 빠르다. 음. 그래서 준비해봤어요. 이렇게 짜, 어, 좋은 것만 생각해도 짧은 인생. 어. 개가 천선했다고 빌고 들어올까요? 음, 좀 개가 천선해가지고 우리 좋은 것만 생각하고 살자 시간 짧다 하고서 들어올란가? 그래서 그 사람의 머릿속을 한번피죽고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음, 개가 천선할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 20대, 30대, 40대, 50대 다 다르잖아. 어떻게 20, 30대가 4, 50대와 같은 사랑을 하겠습니까? 아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갖다가 조금 제가 구별해 가면서 리딩을 해 드릴게요. 카드 골라놨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럼 오늘은 이거를 1번, 2번, 3번, 4번 요런 순으로 리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1번 카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가 천선했다고 어, 빌고 돌아올까요? 빌고 돌아올까요? 음이 사람은 어디 봅시다 왜요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빌지는 않더라도 아 침쳤다 죄송해요 <웃음> 빌지는 않더라도 그래도 돌아올 확률은 있을랑가 없을랑가 아이 사람 요거 요거 왜요 그러면 아리까리하다 음 왜가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요 돌아갈 말까 생각 중인 것 같아요 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 라고 하면은 좀이 사람이 좀 자존심이 강해요 자존심은 뭐 너만 있냐 자존심 없는 사람 어딨다고 아 그냥 뭐 그냥 후딱 돌아가지 음. 저기 막안 기다려 <웃음> 이 사람은요 어떻게 보면 되게 침착한 사람이기도 해 침착하고 조금 답답한 부분은 없지, 없지 않지만 그래도 이 카드 여기 나온 거 이만큼 나온 거 봤을 적에는 나쁘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고 라 하면은 뭐 조금 더 뽑아 봐야 알겠지만 여기까지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착시, 어, 착실하고 성실한 사람은 맞아요 그리고 자기의 손때 묻은 거 어, 그런 것들을 갖다가 아끼는 사람이 맞고 어, 그런 것도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다 좋아 어, 다 좋고 그리고 자기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자기가 맡은 일 같은 거는 열심히 잘 하지 않겠는가 물론 하기 싫어서 뺀질거릴 수도 있어요 근데 뺀질거린다고 자기 할 일을 갖다가 어 소홀하게 하지는 않아 누구나 그럴 때 있잖아 뺀질뺀질되고 하기 싫어 하기 싫어 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돈 욕심이나 어떠한 그그 그 뭐죠 축적 부를 축적하는 데서 욕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귀찮아 하기 싫어 투덜투덜 하면서도 한다라는 거예요 음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야 그런데 어, 그런데 그런 거는 있지 그 하기는 해도 음뭐 자기가 뭐 앞으로 나서서 주도적으로 막 이러지는 않아요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거는 잘해 어 그렇지만 음. 근데 여러분, 이 사람하고 사귀었을 때 힘들었을 것 같아. 음. 좀, 어, 구두쇠 같은 기질이 있어서 돈을 좀, 뭐, 쓰기는 써도, 아, 이 사람한테 뭐 하나 얻어먹으면 진짜, 어 진짜 짜증, 좀 짜증 있는 대로 날것 같아요. 뭐, 처음에야 그랬겠습니까? 꼬실 때야 막 이랬지만, 이 사람, 어. 그리고, 어, 또 그런 게 있어. 이 사람은요, 은근히, 안 그런 척 하면서도 욕심이 많아. 근데, 이게 남자들이 원래 그래. 어, 차라리 그런 거, 차라리 같은 바람을 펴도요, 성격이 막 시원시원하면서 바람을 피면, 오히려 괜찮아. 근데 이 사람은, 시원시원한 성격은 아니에요. 어, 시원시원한 성격도 아니고, 여러분한테, 어, 올, 아니면 새로 시작할까? 뭐 지금 그런 갈림길에 서 있다라고 생각해 뭔가를 마음 먹고 움직여야지 겠 움직이게 움직이기는 해야 됐는데 그게 참그 애매모호하다라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음. 이 사람은 결정을 못할 거예요. 왜 결정을 못 하냐라고 하면 어 자기가 손해보는 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 해. 어.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은 참 미안한 말인데요. 이 카드가 이렇게 나와서 그런 거야. 이게, 이게, 응? 내가 이말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야. 조금 더 나은 쪽을 택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뭐 택하고 자시고 뭐할저 계제가 있나? 그게 무슨 뜻인데요?라고 한다면은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원하는 사람이 이 사람을 갖다가 바라봐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그러기 때문에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꼴이다라고 봐. 그리고 개과천선이라고 보기에는 이 사람이 너무 욕심이 많다. 안 그런 척하면서 욕심이 많아요. 어떤 욕심이냐라고 하면 이 사람이요, 왜 욕심이 많은가? 그것도 솔직히 이게 플러스 요인일지 마이너스 요인일지 그건 잘 모르겠어 왜 그러냐 라면 이 사람은 자수성가 한 사람이 많을 거란 말이지 그럼 자수성가 했다 그러면 너만 그러냐는 거야 같이 자수성가 했어도 성격이 시원시원한 사람이 있잖아요 자수성가 너만 했냐 대한민국에 안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 자수성가 너만 했냐 라는 거야 음. 그래서 이 사람이요 어 누구 앞으로 누구를 만난다 하더라도 어 이제는 손해 보는 연애는 하고 싶지 않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은 자기 거를 갖다가 좀 지나치게 아끼는 경향이 있다 물론 이런 사람이 진짜 찐 사랑을 만나면 엄청나게 아껴주는 건 있어 아껴주는 건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결정을 내려야 돼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이게 그 20, 30대의 분들 은비삼 집도 있는 분들, 어, 그런 분들은 이 사람도 자리를 이제는 잡기는 잡아야 돼. 지금 너무 불안정해요. 불안정하고. 그러나 그런 것이 있지. 뭐가 있냐라면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사람을 찾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뭘 갖다가 그냥 서둘러서 뭐, 떠밀려서, 어, 뭐, 주변에서 뭐, 어쩐다고, 뭐, 남들이 다 하니까 그런 거 없다라는 거예요. 서둘러서 뭘 하기보다는 그래도 이 상황을 갖다가, 어, 조금 자기 혼자 있는 게 외롭고 쓸쓸하고 뭐 어떠고 저떠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일하면서 지금 이런 불경기에 쎄빠지게 일하면서 뭔가를 갖다가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남들은 안 된다 안 된다 그런데 조금씩 조금씩 쌓아 나가는데 어떤 자기도 그런데 보람을 느끼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 자기는 후퇴하기는 싫다라고 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면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는 거지. 음, 조금이라도 더 좋은 사람 만나고 싶다. 그래서 자기한테 보탬이 되는 사람을 갖다가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음,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돈 있는 사람은 만나고 싶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자 여러분에 대해서 돌아올 마음은 없냐? 돌아올 마음이 아예 없다라고 보기는 힘들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아직까지 이 사람이 진짜 마음에 쏙 들어오는 사람을 갖다가 만 나지 못한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마음에 그런 거 있잖아. 머피의 법칙,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나를 안 바라봐 주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이 사람 양다리 걸쳤죠. 어,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그래도 이 사람이 살짝 양다리를 거쳤을 수도 있어. 아니면 이 사람 성격이 이르고 답답해갖고, 여러분이, 이, 뭐, 쌍밤이 합의하에 헤어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그냥 가라 그랬을 수도 있고, 음, 이 사람 너무, 너무 인색하다 오, 이 MZ세대에 어쩜 이런 사람이 나왔을까 싶네 음, 어쩌면 이 사람이 이런 성격 때문에요 여, 여자를 여 갖다가 쉽게 구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싶어 음. 그래서 3, 40대 같은 경우는요 돌아올 확률이 좀 있다 그럼 4, 50대는요 라고 한다면요 은 4, 50대도 이런 성격이면은 똑같은 거 같아. 이 1번 카드는 20, 20, 30대나 40, 50대나 좀 비슷하겠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갈 데가 없다라고 봐요. 갈 데가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요즘에 이렇게 돈안 쓰고 어, 진짜 이 사람은 젊은 나이인데도 자기가 어렵게 어렵게 힘들게 하나하나 싸워왔기 때문에 어 어쩔 수가 없어. 그래도 다행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이, 이렇게 이 돈이 아까워 가지고 바람도 펴도 그렇게 막 시원시원하게 피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 펑펑펑펑 돈을 써가면서 그래도 나름대로 그때는 좀 썼다 그렇지만 그건 자기 생각이고 상대방이 그걸 갖다 흡족해 했냐라는 거야 이 사람이 지금 아직까지도 어, 이렇게 있는 거 보면 상대방이 흡족하게 안 여겼다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그 남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돈을 아끼지 않는다 그러잖아이 어, 사람은 시간과 돈을 너무너무 아낀다. 어, 되게 아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탈선하기는 조금 음, 탈선은 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탈선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요. 시간과 돈을 갖다가 팍팍 쓰는 게이 사람한테는 탈선이야. 어. <웃음> 보통 사람들에게 탈선의 기준이 살짝 달라. 보통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노는 게 탈선이다라고 하면 은요이 사람은 자기가 시간과 돈을 써가지고 자기가 일할 시간을 갖다 축내거나 아니면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갖다가 축내는 게 탈선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적이 있었냐라고 보면 은요 살짝 마음에 드는 사람이 없지는 않아서 쓰기는 썼어. 그렇지만 그, 그게 그 만약에 진짜 어, 눈에 띄게 오 멋있어 라는 소리가 나오게끔 썼으면 이 사람이 이러고 있겠습니까? 안 그렇지. 그치.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양다리 를 거쳤다, 바람을 폈다, 뭐 어쨌다, 졌었다 해서 너무 기분 나빠하지는 마세요. 왜 그러냐고 라 하면은 그쪽에서도 욕먹고 헤어졌을 수도 있어. 음.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요, 여러분 여기는 제, 그, 다시 돌아오고 싶은 마음이 조금... 조금 더 크다라고 봐야 돼.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이쭉 설명한 거 봐봐. 어. 그리고 이 사람은 여자한테 막 돈을 갖다 팍팍 쓰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쓸 때는 쓰지만 그쓸 때가 그렇게 어. 진짜 이 자리는 써야 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면 쓴다라는 거지. 그 전까지는 절대 아니다 라고 봐요. 어. 2인분 같은 1인분이 아니야. 이 사람은 3인분 같은 1인분을 찾는다라는 거지. 음. 암튼 그 정도로 돈을 아낀다라고 봐요. 여러분한테도 돈잘안 썼죠? 돈잘안 썼을 거예요. 어, 자발적으로 안 써. 쓰라고 그러면 쓰면서도 궁시렁궁시렁 이제 자발적으로 절대 쓰는 사람 아니에요. 일할 때도 그래. 자기가 자발적으로 못뭐 찾아서 하는 스타일은 아니야. 그러나 맡은 바 일은 깔끔하게 하지만 찾아서까지는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기구앤테이야 내가 찾아서 했다고돈더 줘? 그거 아니잖아요. 어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찾아서 하면 돈을 더 주겠소라고 한다면 진짜 죽어라고 쳤지음그참 그전까지는 아니다. 저기 막 이분의 보스 되시는 분어 찾아서 하면 돈 준다 그래 보세요. 어, 아주 목숨 겁니다 이 사람은. 자 어디 보아요. 그래서 음. 여러분이 이 사람을 받아줄지는 좀 미지수야.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재미는 없지 않을까 싶어. 어, 재미는 진짜로 없다. 재미는 진짜로 없고. 그리고 이 사람은요, 한눈을갖다가 그렇게 막팔수 있는 사람도 못 되는 것 같아. 여기까지 나오는 걸로 봤을 적에. 음. 재미더럽게 없다. 그러나 여러분들하고 다시 어떻게 관계를 이어가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사람이 염탐을 하겠다라고 봐요. 여러분이 이 사람한테 어떠한 제수추월를 갖다가 준다라고 한다면 은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갈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조금 더 생각을 저기 만 대화를 조금 나눠봐라. 개 중에는, 개 중에는,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아무도 없기 때문에, 아니면, 어, 이 사람이 조금 지금 이 자기가, 뭐, 이렇게, 뭐지, 연애를 갖다, 사람을 자꾸 바꾸면은, 집중이란 게안 되잖아요.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정시키기, 빨리 안정시키기를 원해요. 빨리 안정시키기를 원하지만 이 사람이 이런 성격 때문에 빨리 안정은 조금 힘들 수가 있어. 어 빨리 안정은 조금만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뭐냐면 안정 안정을 원하면서도 조금 자기가 어떠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떠한 자리까지 가는데 거기까지도 살짝 부담은 조금 느끼고 있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요그 책임감 때문에 그렇지 어, 이 사람은요 책 신감은 있어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하고 어떤 결혼이나 뭐 한다 그러면은요 이 사람은 뭐 저기 막그 가정을 갖다가 소홀하게 하지는 않아요 어, 조금 재미가 없고 답답할 뿐이지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다가온다 그래도 조금은 한번은 살펴볼 필요는 있다 왜요 라고 한다면요 은 음. 그 저기 뭐 내가 그랬잖아 아까 양다리가 살짝 나왔죠 어그 사람이 정리가 좀 들될 수도 있었겠다 싶어 음 아니면 아니면 그 사람하고 아웃이 된 것일 수도 있고 어, 그 사람하고 관계가 끝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하고 재회를 하고 싶다면. 그 사람하고 끝냈는지부터, 그거부터 확인해다, 라는 거죠. 어. 그게 아마 동료일 확률이 있어. 어떤, 어떤 거냐면 오피스 와이프 같은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 라고 봐요. 근데 어쩌면은 그 사람이 딴, 딴데로 결혼한다 했을 수도 있고, 20, 30대 같으면은, 어, 저기 막 자기 같은 오피스에서, 어, 일하는 사람하고 살짝 뭔가가 있었어. 어,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뭐 자기네들은 아니라고 딱 잡아떼겠지. 그걸 갖다가 밝히지는 절대 안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심만 있고 그러니까 심증은 있지만 물증이 없는 케이스예요. 여기는 심증은 있고 물증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 물, 어, 물, 이제 물증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뭐 새로운 배우자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뭐 남친이라든지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지 뭔가 그렇게 돼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가 헤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어 남친이 생기거나 배우자가 생기는 게 여러분일 수도 있고 어둘중 하나예요 오피스 와이프가 남친이나 아니면 배우자가 생기는 게 아니면 그게 여러분이실 것이다 라는 거지 둘중 하나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그 그, 그것 때문에 둘중 하나하고 끝나게 된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어 확률이 어느 쪽이 더 높냐라고 봤을 적에 오피스 와이프 쪽이 정리가 되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게 아닌가라고 봐. 음. 그렇게 하고 재해 쪽이 조금 많다 그럼 확률상 어떻게 6대 4라는 거죠. 그러면은 6대 4면은 이 카드를 갖다 500명이 봤다라고 하면은 뭐 300명이 다 재일하냐 그건 또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라고 했을 적에 이 카드가 100 퍼센트 여러분의 카드라고 했을 적에 어, 6대4라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안될 확률도 있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의 잘못의 경중에 따라서 내가 그랬잖아 심증만 있고 물증이 없다 그랬잖아요 물증을 잡힌 사람들 아니면 그니까 그러니까 조금 도를 지나친 사람들은 재회가 안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물증이 없고 살짝 조금 어, 찝찝한 관계일 때에는 찝찝한 관계일 때에는 대에는 재회가 될 확률이 높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잘 경중을 잘 봐. 무조건 아니에요. 귀여워. 뭐 이런 거 말고 내 사정은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내가 여기서 요 중간 거를 얘기한 거예요. 진짜 높은 거 진짜 낮은 거는 안 했다라는 거지. 왜 그러냐. 에버러지를 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여기는 다 비슷하다라는 거야. 어, 내용이 좀 비슷해. 왜냐면 20대도 그럴 수 있어요. 자기 동료, 어, 자기 그 저기 막뭐 동료랑 아니면은 캠퍼스에서 뭐 저기 뭐지? 자기 그 같은 동아리에 있는 사람이랑 그럴 수 있다라는 거지. 어. 그리고 40대, 50대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이 거래처나 아니면 지금 다니고 있는 일 그렇게 융통성 있게 생각하셔라라는 거지요. 네, 이 사람은요. 개과천선은 안 한다. 개과천선할 사람은 아니다.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자기 이익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고모신을 꺾어신났다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여러분보다 조금 월등한 기분은 나쁘겠지만 월등한 사람일 것이다 금전적, 금전적으로 금전적 어, 금전적으로 라는 거죠 네1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2번 카드를 뽑으신 분들에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가 천사했다고 빌고 들어올까요? 과연 별가 천사에 비고 들어올까? 음, 어디 봅시다 비고 들어올지 안 빌고 들어올지 어디 이게 뭐지? 까만 거 이거 이게다 잡히는 거 맞나?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음. 앵글 밖으로 뛰쳐나갈 수도 있으니까 아, 그림자가 졌나 보다 음. 어디에 보아요? 여기는요 음. 음. 이게 뭘까? 혹시 여기 롱디 였어요? 음, 롱디 였을수도 있고 음. 아왜 그러냐 라고 하면 여기는요 그래도 음, 나쁘지 않다 라고 봐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은 아 여기는 롱드였거나, 아니면... 아니면...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한테 어... 올 준비가 돼 있거나 아니면 갈 준비가 돼 있거나 뭐 이런 뜻이에요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됐다라는 거야 그게 누구냐 라는 거지 여기서 오늘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개가천선 했다고 빌고 들어올까요 라는 거잖아요 빌고 안 들어오면 뭐다 그치 간, 빌, 어, 안 빌고 가겠다라는 거고 빌고 들어온다 라고 한다면은 음, 어떤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하고 어떤 합의점을 찾으려고 들겠죠 음. 그래서 여기는요 그래도 막 어그로나 이런 거는 안끌것 같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라고 본다면 이 사람이 지금 조금 지쳐 있어요 어, 지쳐 있고 뭔가를 갖다가 그 항상 사람은 그래 시간이 가잖아 사람도 멈춰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뭔가를 계획하고 항상 움직인다는 거지 음아이 카드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죠 어, 이 카드 진짜 가슴 답답하네 이게 여러분 저건가 잠깐만 쉬었다 할게요. 이 카드가 너무 답답해. 음, 아이고 죄송합니다. 어 카드 자체가 너무 무거워서 가슴에 너무 답답했어요. 어 그래서 한 20분 쉰것 같아. <웃음> 어디 보아요. 이 카드가 네, 이게 리딩할 때요. 에너지 소모가 엄청나게 많이 돼요. 음. 여기는 이 이게 여러분인지 이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참. 힘들게 이 사람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응. 힘들게 기다리고 있거나 아니면 응. 어떠한 그 이런저런 응.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어떠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맺혀있는게 아닌가 많이 맺혀있다 라고 봐요 응. 이 사람은 어떠냐 라고 하면 이 사람도 지금 힘들어요 응. 그 사람 힘들어요 지금 응. 코로나잖아 응. 여기 롱디에요. 음, 롱디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하면은요 보통 이게 나오면 롱디 로 얘기를 하는데 반드시 롱디는 아니에요 어,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요 은 어떤가 내가 준비가 돼있 뭔가 갔다가 해야 될 준비가 돼 있다라는 뜻이거나 아니면 어이 사람이 어떤 영마성 직업을 가졌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 카드에 흘러가는 걸로 딱 봤을 적에 그렇게 풀이하면 돼 그렇게 풀이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이 뭔가를 갖다가 하기는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이 사람의 이 상태가 조금 너무 힘들지 아니한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걸려 있다라고 봐요. 뭔가를 하다 그래 자꾸 막힘이 있다. 뭐, 무엇 뭐 때문에 막 그냥 나이에 따라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20대나 30대라고 한다면은 어떠한 자기가 무슨 뭐, 뭐 무슨 자기가 하고 일을 자기가 할 무슨 일을 할때 막힘이 많다. 뭐, 무엇 때문에 예를 들어서 들어서 무슨 뭐 회사에 취직한다 할지라도 이게 안 돼요. 어 자격이 안 된다거나 아니면 자격 조건이 너무 까다롭다거나 그래가지고 자기가 조금 손에 그 그러니까 자기가 자신 없는 일을 갖다가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는 거지 어 이게 꼭 그걸로 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어 무언가를 갖다가 시, 지금 이제 시작함에 있어서 그리고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야 연인 관계에서 뭘 하려 그래도 이 사람이 막힘이 많다 무엇 때문이냐라고 한다면은 너무 나한테 그. c 탈스러운 그러한 잣대를 가, 잣대를 나한테 들이미는 게 아니냐라는 거지. 근데 그거는 그냥 이 사람 생각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굉장히 자기 주관적인 거거든. 그 우리가 어떤 법도 굉장히 객관성을 떼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객관적인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은 다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는 거지.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힘들고. 그리고 여기는요. 어쩌면은요. 재해가 될 확률이. 조금 높아요. 딴어따 저기 막 1번 커플에 비해서는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그래도 여기는 대화를 할그 어떤 그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재를 원한다라고 하면은요. 그 과거에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어떤 잘못을 했던 지어 그런거는 그냥 접어 두시는게 좋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그거 갖다 일일 때 따진 다 따지고 들면은 제외가 될 수가 없지 여러분이 그래 이, 여러분인지 이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어둘중 하나는 지금 그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 지금 이 시간이 지나는 게 굉장히 괴롭고 힘들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라고 한다면 은 누구한테나 이별은 쉬운 게 아니야 어. 이게 사랑하는 것도 힘들지만 헤어지는 것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사랑할 때 힘들게 힘들게 사랑해서 왜이 사람의 성격이 너무 힘들어? 이 사람이요 그 감정의 기복이 심해. 그렇지만 여러분도 감정의 기복은 있어요. 감정의 기복은 있지만 이 사람을 갖다가 카바쳐주느라고 여러분이 그 저기 막 여러분이 어떤 그 불만이나 뭐 이런 것들 갖다가 제대로 속시원히 말해지도 못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 예요 거지.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의 상황을 갖다가 여러분이 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상대방을 갖다가 너무 이해해 주는 바람에 속병이 생겼다라고 봐. 어. 이게 대화는 대화인데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이해해 주는 쪽으로 자꾸 흘러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너무너무 속이 답답해서 이거 탁카드 오픈하는데. 너무 답답했다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거죠. 솔직히 이거 가도 힘들고 안 가도 힘든 거 아닌가요? 어, 난 그렇게 해서 보는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요 여러분은 그... 이게 그래. 보상심리 같은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랫동안 이 사람을 갖다가 참고 지켜봐준 그런 것들? 어 그런 것 때문에라도 이 사람을 쉽게 놓치는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사람에 향한 마음이 이게 사랑인지 아니면은 측은지심인지 잘 봐야 돼. 입대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그렇게 이해해줬으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을 다 이해했다. 이게 만약에 롱디라 그러면은 롱디니까 네가 힘들겠다. 그래서 그것도 이해 해주고 여러분 다 이해 줬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어떻게 하던 데이트 할 때도 뭐 데이트가 솔직히 끝까지 뭘 제대로 해본 적이 없어 하다 말고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돌아가야 될 때도 있었겠고 아니면은 그냥 또 뜻이 안 맞으면 아 그냥 나 이거 오늘 그냥 들어가려고 그래 그러자 여러분은 그 사람을 갖다 다 이해해주는 쪽이었다라 말이야. 그러니까 뭐 어떻게 돼? 어, 뭐 저기 막둘중 하나는 지쳐서 넘어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힘들었다라고 봐요 힘들었고 하, 이 사람이 돌아올란가 음 돌아올란가 이 사람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안 받아줄 확률이 좀 크겠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요 은 그런 것 같아 혼자가 오히려 대려 편하다.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어, 그, 생각이 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라고는 내가 어, 공들인 그런 기억들 때문에. 공들인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사람을 생각하고 그러고 완전히 마음에서 놀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라 하면 아쉬움이 너무 많이 남는다라는 거지. 무슨 아쉬움? 어, 끝까지 뭘 어떻게 조,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아쉬움이 굉장히 크겠다라는 거예요. 음. 여기는 딱 봤을 적에 금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컸었던 게 아닌가? 음, 금전적인 요인이 계속 컸, 컸었다라고 보, 여져 음, 맞아요. 음, 답답하지, 답답하겠다. 여러분들이 많이 이 사람을 갖다가, 그, 저기, 막, 감정적으로, 어, 물질적으로, 여러분의 수고와 노, 노고가 크지 않았겠는가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과연 올까 싶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은 지금, 자기를 갖다가 조금 편안하게 풀어 품어, 품어줄 안식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어, 이 사람이 안식처가 필요해요. 너무 지금 현재 너무 많이 지쳐 있다라고 봐요. 여기도요. 뭐 대가천선 그거는 조금 힘들지 싶어. 음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기 어느 카드에서도요. 후회한다 라는 카드는 안 나왔어. 음, 후회한, 왜 후회한다 라는 말이 안 나왔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이요, 그 후회를 하고 자시고, 뭐, 반성을 하고, 막 이럴 만큼의 여유가 없어요. 음. 후회고, 이 사람한테는 뭐 후회고 나발이고요, 지금 현재. 어왜 그러냐라면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다라고 봐요. 이 사람은 돈만 된다라고 하면은 자기 영혼이라도 팔아주고 싶은 심정일 수도 있어. 음. 왜냐면 해도 해도 끝이 없고 해도 해도 어, 맨늘 부족해 늘 부족해 그래서 자기 지금 현 상황 있잖아요 지금 금전적으로도 많이 쪼들리고 있는 것 같아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난다 라고 봐 짜증이 나고 이게 그냥 빨리 좀 어떻게 끝나줬으면 좋겠고 진짜 하늘에 돕는다면 돈 많은 여자를 갖다가 어, 그 남자가 뽑았으면 어, 그쪽에 돈 많은 남자를 원하고 여자가 뽑았다면 그, 그, 그 사람이 돈 많은 여자를 원한다라는 거지 돈이 많은 여자를 갖다가 만나서 진짜 좀 편안하게 좀 살아보고 싶다라고 그 생각은 해어그 생각은 하는데 뭐 돌아오겠다 뭐이 생각 반뭐 개과천선은 안할것 같아요 개과천선할 정신이 없어요 음 개과천선할 정신이 없겠다 여러분은 뭘 어떻게 뭐 돌아오면 받아 돌아온다 그러면 받아주시려고 이 사람은 안 돌아올 확률이 높아요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돌아온다라고 하면은, 진짜, 오도 갈, 오도 가도 갈 데가 없으면은, 어, 오도 가도도 없고, 집도 절도 없고, 진짜, 자기가 노숙을 하게 생겼다 그러면, 진짜, 철판 깔고는 오겠지. 그전이 아니라면은, 안 온다라는 거예요. 음, 지금 돈이 너무 없다, 이 사람 지금. 음, 금전적으로 너무 없고, 그리고, 인간관계도 거의 다, 다 떨어져 나간 게 아닌가? 난 그렇다라고 봐요. 이 사람은 요 새로 시작해야 돼. 그게 무엇이 됐든 인간관계든 그리고 어쩌면 직업, 이 사람은 직장에서도 잘렸을 확률이 높아요. 직장에서도 잘렸을 확률이 높고 만약에 진짜로 여러분한테 돌아온다고 라 한다면 은 금전적인 요인이 커. 좀나좀 좀, 여기서 좀 따뜻하게 몸좀 녹였다 가면 안 될까? 이거지. 머물르겠다라기보다는몸좀 어, 녹이고 가면 안 될까? 이런 거라는 거예요. 왜 안정을 찾... 왜 나한테선 안정을 찾지 않는데요? 라고 본다면 그거는 이 사람은요 어 자기의 육신이 편안한 걸 갖다가 원하고 금전적인 것에서 어, 금전적인 쪼들림에서 자유를 원하지 어떠한 뭐 가정이나 이런데 묶이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요 음 그냥 어 어떠한 어디에 묶이지 않고 묶이지 않고 살고 싶. 라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 사람은 어디 묶일 준비는 되지 않았다라고 봐. 그냥 누가 누군 누구라도 나를 먹여주고 재워주고 나를 편하게 나게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누구든 이 사람은 갈수 있다라고 봐요. 음, 뭐 20대도 마찬가지고 30대도 마찬가지고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20대는 20대도 취업난 같은 거 있잖아. 30 2, 30대 직업이 안정되지 않았어. 어, 그것 때문에 그렇고 4, 50대는 이미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갈 때가 너무 많아요. 나갈 때가 많고, 그, 그런 것들 때문에 그냥 어디서 돈 많은, 돈 많고, 어, 저기, 뭐야. 음, 나를 갖다가 잘 보살펴주고 직업이 든든한 여자를 갖다 원한다, 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요, 아직 그 개가천선이라는 단어를 이 사람한테 꺼낸다는 거는 그건 조금 사치가, 사치가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굉장히 현실적인, 현실적으로 변해 있다. 이 사람이 이렇게 현실적인 사람은 아니에요. 음. 현실적인 사람은 아니고, 어, 그냥, 어떻게 보면은, 자기를 갖다가 항상 우쭈쭈, 우쭈쭈 해주고, 그냥 엄마처럼 품어주는 여자?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해도, 그러니까 자기가 너, 그러니까 막 금전적으로나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가장이나 어떤 그 리더의 책임을 다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한다라는 거야. 음, 그래서 이 사람은 개가 천선 안 돼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하고, 응. 여러분도 이 사람을 받아줄 마음이 없을 확률이 어 7~80%다라는 거지. 그러나 진짜 이, 여기서 재회를 바란다라고 한다면은요. 내가 먹여주고 재워줄게 몸만 오셔 하면 올 수도 있어요. 어 기다려 보라라는 거지. 어 근데 서,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하시고 싶으세요? 이 카드에서는 아니라고 그래. <웃음> 이 카드에서는 아니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그 인간 진짜 개가 천선해서 돌아올란가 어, 와도 안, 바, 아, 와도 안 반갑다라고 하는 것 같아.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 사람에 비하자면요 먹고 살고 어떠한 직업이 안정돼 있다라고 봐. 이 사람 이 사람은요 희한하게 여자를 사귀어도 그게 안정된 사람을 갖다가 사귀려고 한다라는 거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만나기도 할 것이고 그러나 그것이 오래 가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오래 가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뭐 의지가 있나? 어뭐 활동적이고 막 의지가 없어 이뭐 안정적이고 뭐하고 그런 거다 좋아 돈 많은 여자 원하는 거 그것도 다 좋아 어 그것도 다 괜찮아 그렇지만 이 사람이 뭐뭐 뭐 진짜 성격이 경쾌하고 발랄해 가지고 같이 있으면 재밌다라고 하면은 그건 또내게 내, 다르지 근데 뭐 이도 저도 아니고 캐릭터도 없고 그냥 나를 갖다가 먹여 살려 주시오 하는데 누가 좋아라 하겠어요 여러분이 어, 똥 밟은 거지 한번. 아유, 진짜, 짜증나, 정말. 아무튼 아, 죄송해요. 카드가 그렇게 나온 걸 어떻게, 여기 봐봐. 뭐, 저기, 타로카드 많이 봤으면 알거 아니에요. 음. 아무튼, 그렇다라고 쳐요. 네. 자, 그러면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 이 사람은 개가 천선 안 하겠다라고 봐요. 음, 그냥 누구라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자기가 다떠버뜨어주면 오케이다. 라는 거지. 네. 2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어,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음, 여러분 안녕. 아, 참고로 이 사람 그지예요. 어, 지금 되게 힘들어. 빠이. 네, 3번 카드를 뽑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개가 천선했다고 필고 들어올까요? 라고 한다면은 흠. 여러분이 안 받아 줄것 같아요. 개가 천선을, 아무리 개가 천선을 갖다 했다. 그래도 음, 왜, 어, 좀 망설임은 있겠지. 옛정이 있으니까 망설이기는 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것 같아요. 음, 뭐, 뭘, 더 이상 뭘 어떻게 해? 어, 나도, 어, 나도 솔직히 사는 거, 먹고 사는 거, 뭐, 뭐, 네가 보기엔 내가 그렇게 쉽게 돈을 갖다가 쉽게 쉽게 잘 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야, 나도 먹고 사는 거 힘들어. 어, 너까지 뭐 어떻게 걷어줄 여력은 없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음, 이 사람이 이 카드에서는 이게 8번 카드 나왔잖아 어, 떠난다 라고 보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은 여러분 좋아하는데 왜 떠나지 음, 여러분 좋아하는데요 음, 좋아하는데도 떠난다 라고 봐뭐 누울 자리가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고 어디 봅시다 진짜 떠나는 건지 아니면 다시 돌아오는 건지 어디 보아요 <웃음> 어, 이 사람은 이게 뭐야 아니, 왜 이번 카드들은 다 이래? 가자마자, 가자마자 바로 뭐, 이 사람 저거에요? 어, 저기 환승했어요? 어, 이런 그지 같은 경우가 다 있나? 음, 환승한 느낌이 싹 나는데? 어, 떠나자마자 이게, 이게 나왔으니까 환승했다라고 봐. 음, 그런데 이게, 그렇게 길게 가지는 못한 그런 느낌이 들어요. 환승은, 환승이 이게 제대로 된 환승이 아닌 것 같아. 일단은 자기는 처음에는 좋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음, 이 사람은 좋았다라고 봐. 음. 뭐 대화도 잘 되는 것 같고 취미나 어떠한 그런 것들 어 어떠한 대화 코드도 잘 맞고 와 세상에 이렇게 좋을 수가 진짜 어 정말 너무 좋잖아 그런데 이게 음 이게 왜, 왜일까요? 라고 한다면 이거 봐요 왜냐하면 조금 그 찝찝한 부분이 있었어 왜냐 라고 한다면은 이 사람이요 흠. 지금 이 처음에는 좋고 어떻고저떻고 할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그 약간의 후회는 하지 않겠는가 어떤 후회라고 한다면 내가 과연 옳게 선택을 한 것인가 라는 후회를 갖다가 할 수도 있겠다 싶어 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은 이게 자기가 생각했던 거하고 살짝 다르다 뭔가 내가 속은 느낌이다 라는 거예요 사기를 당한 기분이다 그런 거, 같, 그런 거 같은데 음, 속았다 라고 봐 이게 왜 속았냐 라고 한다면은 어, 일단은 갔는데 일단은 갔는데 이게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은 흠. 이 사람이 양다리였을 수도 있겠다 그런 것 같아요. 양다리였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음, 이 사람이 조금 분기 땡쳐나고 있는 게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아요. 자기는 그래도 이 근데 왜안 헤어지냐라고 하면은 그래도 이게 일단은 헤어질 때 헤어질 때 지든다 하더라도 상황이 어떻게 된 건지는 알아봐야 될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이게 진짜 이게 양다리는 그래 왜 그러냐 왜 양다리 같냐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떠났다라는 거예요. 응. 이 사람 이 사람이 여러분 여러분을 좋아함에도 떠났어. 그 좋아하는데도 떠나는 건 뭐야? 양다리지. 여기는 환승의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라고 한다면은요, 뭔가 홀렸어. 음, 꼬리 아홉 개 달린 년한테 홀린 것 같아. 뭐 남자가 뽑았다면 꼬리 아홉 개 달린 놈, 음, 아니면 그 털이 그 늑대 늑대니까 털에 윤기가 나는 놈한테. 어. 홀려서 나갔다라고 보는 거지 그런데 이게 뭡니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이 제대로 뭔가를 갖다가 알아보지 못하고 진짜 눈에 뭔가가 씌여서 까 그러니까 정신에 뭐가 씌여서 순간 정신에 뭐가 씌여서 나간 게 아닌가 난 그렇게 보여요 음~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좋았는데 좋으면서도 이게 이게 뭐지라는 느낌이 나는 거지 이게 뭐지 그런데 내가 과연 어~ 잘내 그 우리 파랑새를 갔다가잘 떠나 온 건가? 어 내가 이게 잘한 짓인가?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후회를 하게 됐다라는 거야. 왜 후회를 하게 됐냐라고 한다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람하고 해서 어떤 인간 관계에서 기브 앤 테이크 있잖아. 어 처음에는 잘 되는 줄 알았지만 이 기브 앤 테이크가 안 된다라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말하는 게 이게 어...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한다.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한다면은 어, 현실 속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어떠한 사기를 치는 게 아니라면 현실에서 사는 게 아니라 어떤 공상 상상 속에서 산다 라고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안, 안 된다 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혹시 이 사람이 연락이 왔어요 음, 연락이 왔을 수도 있겠다 싶어 음, 왜 그러냐 라고 한다면 은 여러분하고의 시절이 슬슬 그립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음. 이게 처음하고 달랐었던 게 아닌가? 음, 나는 그렇게 보는데 처음하고 달랐다라고 봐요. 속았다, 뭐가 속았냐라고 하면, 그렇잖아. 이, 이 저기, 막 양다리였다라는 거지. 양다리였고. 그렇지만, 이게 그런 것 같아. 여러분한테 이 사람이 연락이 만약에 왔다 하더라도요, 이 사람은 쉽게 여러분한테 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음뭐 이미 꼬투리가 이렇게 잡혔는데 무슨 수로 가겠어. 그리고 아마도 만약에 이게 20, 30대라 한다면은요. 이그 이거 저기 환승한그 저기 금전적인 문제가 엮여 있을 수도 있겠다. 그세요? 라고 한다면 예 맞아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 상대방이 약간 환상을 쫓는 느낌이 있다고 현실적이지가 못하다. 그래서 처음에는 좋았기 때문에 그 사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을 다 믿지 않았겠는가? 그러나 이게 뭔가 금전적인 문제로 엮였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더는 이 사람하고 어떠한 진전이 되지 못 못한 게 아닌가? 음, 진전이 되지 못했다라고 봐. 이 똑같은 거또 나왔잖아. 이 사람하고는 끝난 게 아닌가 싶어. 음, 그 여러분한테는 오겠냐라고 보면은 글쎄요. 음~ 한동안은 못 오겠지 어~ 개가 천소를 한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라고 하면 아까 그랬잖아 금, 금전적인 거나 뭔가가 그여자고그 그그 여자 혹은 그 남자하고 묶였다라는 거지 이거는 기간에 상관없어요 내가 아까 그랬잖아 뭐에 홀린 듯이 갔다고 뭐에 홀린 듯이 갔는데, 그 사람한테 만약에 돈을 빌려줬다라고, 그거는 바뀌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뭐, 다야 그렇게 쓰니까. 하여간 금전적인 문제다라고 봐요. 음, 금전이 걸려있다. 어, 어떤 어 금전이냐라고 하면 자기가 입대껏 알토랑 같이 뭐하는 금전을 갖다가 어 저기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 요즘 불경기잖아요 어, 지금 쌈짓돈 하나 없이 이렇게 있는 거이 사람 되게 불안하거든 불안하고 또 어디 가서 쪽팔려서 말도 못하지 그렇게 삽시간에 털렸다는 거 말도 못한다 라고 봐 그래서 뭐 개가천선을 했냐라고 봤을 적엔 개가천선할 저기 막 저기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음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쌈짓존인데 음 그런 것같아 그렇다고 이게 그래요 돈을 갖다가요 빌려줄 때는 어 서, 앉아서 빌려주지만 받을 때는 서서 받아야 된다라는 거지 이 사람이요 그그 개가. 그 말도 그냥 제대로 뭐 제대로 해지도 못하는 게 아닌가? 왜 일단은 돈을 받으려야 하니까 얼르고 덜르고 구슬러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어떻게 허파 뒤비지는 거 봐, 허파 뒤비지죠? 난 그렇게 보이는데 허파 뒤비진다고? 여기는 개가천선 하기도 힘들겠지만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돈을 못 받을까봐 지금 조마조마해요 어. 여긴 개가천선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어요 어. 이게 그런 것 같아 어. 환승한 어. 환승한 죄를 받고 있는게 아닌가 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힘들게 이렇게 있고 있는데 이 사람이 환승한 벌을 받겠다 그래서 어. 그런 거 같아요. 이게 작정하고 이 사람을 갖다가 끌어들인 느낌이 딱 난다라고 봐. 어, 세팅된 거 어, 저기 됐다. 뭐그뭐 그, 뭐 그런 사람 많지 않아요? 작정하고 남자 홀라당 깝대기 베끼는 사람 뭐 많아. 어 이게 남잔지 이뭐 이게 카드가 남자가 남자가 어, 뽑았다면 어, 여러분들 저희 뒤통수 치고 간그그 그 사람 그 어. 지금 누구한테 세팅되었고, 완전히 탈탈탈탈 털렸고, 여자가 뽑았다라도 마찬가지야. 탈탈탈탈 털렸다.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지경인 것 같아요. 뭐, 어떡하긴 어떡하겠어. 시간이 지나야겠지. 응. 여러분들을 갔다가 염탐하냐, 안 하냐라고 봤을 적에 염탐은 하기는 해요. 그렇지만, 뭐, 어떻게 오고 이런다는 건 아니야. 응. 그 염탐한다라고 하지, 이거 돌아오겠다는 마음, 마음이 아직까지는 보이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카드를 더 뽑으면 더 나오긴 하겠지. 근데 어디 더 뽑아 봐요. 근데 여러분도 뭐 와도 뭐 별로 탐탁치 않은 거 아닌가? 이 사람이, 뭐, 만약에 그게 해결되면은, 뭐 개가 천선하고 올 무슨 확률은 있나요? 라고 봤을 적에. 음, 개가 천선하고 올 확률이 있나? 개가 천선하고 올 확률이 있나? 어디 봅시다. 세 장만 뽑을게요. 흠. 힘들대네. 개가천산하고, 확률이 어, 있나요? 개가천산이고 개가천산하고, 깔고 개가 이 사람이 개가천산할 정신 없을 것 같은데? 음, 개가천산할, 개가천산할 정신 없을 거예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어디 봅시다. 연락은 올수 있겠다 싶어요. 어, 연락. 연락은 오겠다. 그렇지만 그게 뭔가 만나자 뭐 이런 거는 아니지 싶다. 어, 조금 지켜봐요. 만약에 어, 제외 꼭 반드시 이게 돈 문제가 아닐 수도 있어. 그렇지만 돈 문제에 얽힌 확률 조금 높지 않겠는가.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내가 아까도 그랬잖아. 상대방이 양다리였을 거기. 내가 양다리를 걸 양다리를 걸어서 환승을 했는데 그 사람도 양다리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 양다 양다리인데 뭐가 저기냐 하면은 양다리 걸친 그쪽하고 이게 뭐~ 짝짝꿍 짝짝꿍 먹고 야를 갖다 깍대기를 뱉긴 느낌이 난다라는 거지 근데 지가 속은 거 알란가 어~ 왜 그러냐면 내가 짝짝꿍 먹고서 너를 속였다라고 말은 하지 않겠지 그거 알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음 그러니까 말은 하진 않겠지. 그러나 여러분한테 연락은 올 거예요. 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회를 갖다 원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두고 봐 보세요. 이 사람의 방향성을 갖다 일단 알아야 되잖아. 방향이 어떻게 됐지 모르니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만은 연락 온 사람이 그래도 꽤 있겠다라고 봐요. 어 재회를 원한다 좀 두고 보고 어떻게 될런지 또 그렇다고서 또이큰 타로에서도 저기 저기 털렸다는데 어이그 이쪽에서 털리고, 뭐 나는 무슨 뭐, 뭐, 뭐, 뭐 보험이냐? 막 이런 말하면 안 돼. 그게 맞추지 안 빠를지? 그걸 어떻게 알아. 암튼 네, 3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또 다른 내용으로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개같은 손했다고 빌고 들어올까요? 근데 여러분 아, 나 오늘 1, 2, 3, 4다 카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카드 자체들이다 무거워. 응, 내가 막 어떻게 든 깨발랄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노력은 하는데 계속 다운이 돼요 기분이. 음 기분 다운되고 나 지금 저기 리딩 하다가 중간에 몸에다 자석 다 붙이고 왔어요 어, 왜 그러냐면 계속 다운되면서 혈액순환이 안돼음이 카드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 어, 이게 다 여러분들의 마음인가 지금 음, 여러분들이 이렇게 다운되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음 여기는요 하하 이게 뭘까요 이게 진짜 버라이어티하다 이 4번 카드는 음 응, 음, 버라이티 한데. 하, 이 사람 뭐 묻어가게 하려나? 음, 뭐이 사람 뭐 누구하고 사귀는데 그 사람하고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음, 이거 그 사람하고 안 되지 않겠나라고 봐요. 음, 누군지 모르겠지만, 음, 왜요라고 한다면 뭐 왜긴 왜야? 둘중 하나지. 음. 이게 원래요 그런 것 같아. 이거 어떻게 헤어진 거예요? 혹시 이 사람 자기 일하는 데서 어떻게 뭐눈눈 눈 맞아 나갔나 그런 것 같은데. 음 그럴 수도 있겠고. 음 아니면은 음, 어디 보고 도아요 이게 뭘까요? 음 잠깐만요 여러분. 어? 이게 뭐지? 카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음, 혹시 이 사람, 음, 저기, 뭐, 잘릴 것 같은 느낌 드는데? 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요. 은 여기도 양다리인데, 요즘 왜 이렇게 양다리가 많아 어, 여러분, 올해 2023년도는요, 양다리가 많을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 사람 사귈 때 조금 조심해야 될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도화거든. 음, 23년, 이, 이, 어, 저기, 막, 도화에다가 수생목하기 때문에 양다리가 많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 3월이 가까우면서 이렇게 양다리가 많이 나오네. 음. 이 양다리가 다 밝혀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이 사람은요, 갑자기, 그, 지금 간, 그, 뭐, 이게 뭐 환승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뭐, 지금, 보니까 이 사람은 연애 중이거나 아니면 연애가 깨져가고 있거나 지금 난리 부를 수가 났는데 그렇잖아 이게 지금 주제가 그렇잖아 개가 천선하고 돌아올까 여러분하고 헤어져 가지고 그새 누군가 하고서 이게 볼링러브 내가 사랑에 빠져 가지고 헤어진다 이게 말이 아니지 왜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헤어진 이유가 이이 이 이쪽이 여기 있다라고 보는 거지 왜 이미 누군가를 갖다가 준비해 놓고 헤어졌을 확률이 높겠다라는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그거야 여러분하고 헤어지긴 헤어졌는데 그쪽 간 곳에도 그 상대방이 걸 여자가 뽑았다든지 남자가 뽑았던지 상관없이 그쪽이 사, 저기 막 양다리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봐요 근데 내가 어 지금 그 상대방을 갖다가 남자로 표현해서 리딩하는 게 편하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 야, 남자분들 보신다 그러면은요, 그냥 여러분이 여자라고 생각하고 보시던가, 왜냐면 뽑은 사람이 무조건 나니까, 어, 제가, 그, 저기, 뭐, 성별을 갖다가 혹시라도 구분을 못할 때면 그렇게 보세요. 자, 이거는 젊은 층이든, 나이 먹은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거 환승을 하는 느낌이 많이 나, 어, 왜냐면은 그 사이에 이렇게 사랑에 빠져 가지고 이별을 한다 이거 불가능하게 가능할까요 과연 어 그리고 그 사이에 만나면 또 얼마나 만났다고 사랑에 빠져 빠지기는 응, 사랑에 빠졌다라고 봐 근데 헤어졌다라는 거야 물론 처음에 갔을 때는 좋았을 수도 있겠지 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을 수도 있겠지 어, 그, 여, 그 여자하고 지내는 게 좋았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어, 그러나 어. 그거는 네 생각에 불과할 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처음서부터 대화가 안 맞고, 케미가 안 통하면, 이게 저기, 막, 정, 남, 그 서로의, 남녀 사이가 정기가 찌지직 찌지직 가겠습니까? 뭔가 갔으니까 그렇게 된 거지. 그러나, 그것도 잠시의 뿐이었을 거다. 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요, 어, 이, 이 사람이, 그, 저기 막 상대방이죠. 상대방. 아 진짜 헷갈린다. 이 인간이 그년, 그년, 어, 그녀이 성격이 진짜 아침, 점심, 저녁 다 다르다라는 거야. 획가닥획가닥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곱창 먹으러 가자 그랬다가 갑자기 스파게티 먹으러 가고, 막 이런 거지. 곱, 곱창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스파게티집에서 전화와. 자기야, 장소 밖에서 일로 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던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 그러면은 뭐든지 지 맘대로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웃긴 게 뭐냐 하면요. 은 서로가 서로가 양보를 하지 않겠다 서로가 양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이 이 여자의 비율을 맞출 수가 없어요 응. 왜냐하면 이 남자도 혹시 연하요 어, 연하가 아니라면 행동 자체가 어, 너무 뭐 초딩이야, 초딩. 그리고 여기 보면은요, 나이가 어리다라고 나와. 뭐, 나이가 많더라 하더라도 철딱선이가 없다던가 둘중 하나겠지. 그러니까, 뭐, 그런 것도 이 사람은 정신적인 나이로 산다라는 거지. 육체적인 나이가 아니라. 음, 암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기, 막이 사람이 양다리든, 그 여자가 양다리든, 둘중 하나가 양다리겠다, 라고 봤는데, 누가 양다리 확률이 더 높냐, 라고 하면, 그 여자가 양다리 확률이 높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뭐, 여자가 양다리를 걸치나요? 라고. 여자도 요즘에 양다리 많이 걸치던데, 내가 봤을 적에는? 음, 물론 남자보다야 확률적으로 적지. 근데, 솔직히 남자가 이걸 갖다 골랐다 그랬으면 재수가 더럽게 없게 그런 거지. 그런 거야. 저 저기, 저기 막그 인간이 재수가 더럽게 없었다. 왜 해필 고른 게 양다리냐냐, 라는 거죠. 양다리, 양다리부 한데 써도 뭐 좋게. 그래서 그런 거죠. 이, 이, 이 저기, 막이 인간도 솔직히 뭐 개가 천선? 개가천선은 조금 힘들어 음,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 개가천선하기에는 아직 나이가 어려요 음, 나이가 많다라 하더라도 정신연령이 어리다라고 봐 음, 이게 육체적인 나이 말고 정신적인 나이가 어려요 진짜로 어릴 수도 있고 네, 그렇게 진, 저기 막 정신이 어릴 수도 있고 20대 30대가 볼 수도 있으니까 음, 나이와는 상관이 없지 어리다라고 봐요 그래서 아이 사람이요 그런 것 같아. 어쩌면은 진짜 이게 막장 같기도 하겠지만 이이 이, 이, 이 남자가 그 현장을 갔다가 목격했을 수도 있어요. 음, 현장을 목격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이 사람하고 어그 갑자기. 갑자기 자기 사이가 틀어져서 째졌다라고 봐. 째졌고 이 사람은 그런 거예요. 자기 환상 속에서 자기 세계에서 그런 거지. 이 사람도 조금 소설 쓰기를 좋아해. 그래서 이 사람이 소소 이 사람 소설은 해피 엔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새드 엔딩이었다라고 봐요. 그래서 뭐 뭐가 잘못됐는지 뭐 자기가 뭐 생각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생각한다고 해서 지금 이이 이 판이 달라지게 는가어 이미 뭐 으, 저기 막 너는 양다리 걸쳐서 나갔고 네가 나간 그녀는 양다리녀였고 그러니까 뭐 저기 막 뭐지 이제 인강보 인간응보, 인강보죠 부메랑에 대해서 자기한테 꽂힌 거지 너도 그 봐봐 네 양다리녀 만나니까 너도 속허파 디비지지 네 여자도 그랬어 내가 어, 자업자득인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야 음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개가천선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실 건가요? 응? 받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받아줄란가 모르겠다. 여기서 본다면은 여러분의 카드가 한 장도 안 나와. 한 장도 안 나오는 걸로 봐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같아요. 어. 개가천선 할까? 그냥 보는 것 같아요. 어. 아 진짜 그 새끼가 한란가 하고서 보는 거예요. 혹시라도 뭐 하면 좋고 말만 하고 오면은 죽여버리든가 뭐 이런 거지. 여기 이 사람은요 지금 나름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라고 봐요. 좀 어느 정도의 반성을 하지 않았겠는가. 자기 성찰은 조금 했을 것 같아 여기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아 이런 마음이 없겠구나라는 거지. 그래서 진짜 그 분한 마음 있잖아요. 분한 마음을 갖다가 쓸어내려고 있겠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갖다가 인연한테 똑같이 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음, 그러게, 응? 저기만 만약에 남자분이 뽑았다라고 하면은 그저기막 그 여러분 뒤통수 치고 간 그년이 그런 거지. 내가 너의 뒤통수를 친 벌을 갖다 이놈한테 받는구나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요. 그럼 이게 뭔가 싶어. 응. 뭐 이게 뭔가라고 하면 얘는 왜 이렇게 집착이 쩔지? 응. 무슨 집착이냐라고 하면은요 자기 착각을 조금 하는 게 아닌가. 얘왜 이래? 그그그 응. 그, 그 사람이 어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저기 되지?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하면은요 현실 부정, 어 현실 부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어, 이해는 해. 왜 그러냐면 내가 양다리 걸쳐서 왔잖아. 그런데 양다리를 갖다 당했으니 이 현실을 갖다가 인정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 현실을 인정하고 싶겠어요? 어, 쉽게 인정은 안 된다라고 봐. 음, 쉽게 인정은 안 된다. 근데 이게 여러분한테 이게 연락이 온다는 건지 아니면 그녀한테 그런다는 건지 이게 참 애매모호하다 왜요 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한테 돌아온다 라는 카드가 뜨지를 않았어요 음 돌아온다 라는 카드가 뭐더 월드 갖고서 뭐라고 하기가 그래 음 확실하게 어떤 돌아온다라는 시그널이 나오지는 않았다라고 봐요. 시그, 그래, 음. 일단은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들의 그 의사가 어떤지 간을 볼 수는 있겠다. 그렇지만 이게 돌아온다라고 보기는 그래. 왜, 왜요? 라고 한다면 은난 정말 묻고 싶어. 뭐가 묻고 싶냐라고 하면 은이 사람한테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어. 정말로 너의 파랑새를 사랑했냐? 라고 묻고 싶어요. 응. 이 사람이 여러분을 사랑했, 만약에 여러분을 사랑했다라고 한다면은요, 지금 이 상황에서 돌아오고 싶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돌아오고 싶다는 게안 비춰져. 만약에 이 사람이 돌아온다는 어떤 액션을 했다라고 하면은요. 그거는 어떠한 육체적인 그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이지. 여러분 자기가 뭐 회계 뭐, 뭐 개가천선 그거는 아니에요. 이 사람은 개가천선할 수 있는 사람이 못 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갖다가 너무 가볍게 보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 사전에는요, 이, 저기, 막, 개가 천선은 있을 수 없어. 어, 나이를 떠나서 그것이 20대든 30대든 40대든 50대든, 어, 그, 이 사람은요, 어, 일단은, 그 성격 자체가 성격 자체가 남을 갖다가 고려하고 이런 성격은 아니지 싶어요 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저기 뭐지 그런 것도 아니야 뭐 가스라이팅 그런 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 저기 막 그딴 거안 해. 그냥 그 그, 뭐지, 그, 인간의 존엄성? 뭐, 이런 걸, 같... 이런, 이런 게 별로 없어요. 어. 그러니까. 그 사,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할 을 때는 서로 존중하고 뭐 이런 그, 그런 그 자체가 없다라는 거지 어. 만약에 뭐 마음에 안 맞아서 가면 흥갈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너랑 사귀는데 어, 딴 사람이 좋아지면 양다리 걸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이나 그런 건 없어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조금 열받고 막 이런 거는 뭐냐면 자기가 당했기 때문에 열을 받는 거지 어,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한테 묻고 싶은 거야 너는 그 사람을 대할 때진 진정성이 없는 놈이니 라고 말하고 싶다 라는 거야 어. 진전성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요, 이 사람은요 자기 세계가 확실해, 어, 자기 세계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 자기 세계 안에서 상대방을 갖다 그러니까 자기 틀 안에다 고정시킨다라는 거예요. 그 가스라이팅 그런 게 아니라 안 맞으면 못 사귄다라는 거예요. 너무 너무 쉽게 사람을 갖다가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지 끈기나 이런 게 별로 없어 인간관계에 있어서 조금만 힘들면 그냥 택택택택 버린다라고 봐요. 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진짜 돌아오게, 돌아오고 싶어 한다. 글쎄, 어,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런 건 아니지 싶어요. 여기 어디서 봐도, 마음이, 마음이 움직였다라는 건안 나와. 다, 뭐지, 육체적인 관계? 뭐, 어떤, 뭐, 판타지? 뭐, 이런 것들만 나온다라는 거지. 어, 이 사람은요, 그런 걸 좋아할까, 그, 뭐지? 어떠한 내가 그 사람하고 사귈 적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떤 판타지를 그리고 가는 딱 거기까지라는 라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뭐 깊게 알고 싶은 만 그것도 없고 미래를 계약하고 싶은 만 그것도 없어요 음, 나는 만약에 이 사람이 돌아온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좀안 받아줬으면 좋겠다 싶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요 어, 이게 남녀관계는요 공동체거든 함, 남친, 여친, 부부, 공동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공동체 의식이 없다라고 봐. 그러기 때문에 언제든지 어, 저, 똑같은 방식으로 그렇게 할수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양다리 걸쳐서 당한 거는요. 저도 당해 봐야지. 응, 당해 봐, 당해. 당해봐야지 그게 그 마음이 어떤지 알지. 근데 그게 과연 알까? 그것도 싶어. 음, 안다. 그래도 잠시 잠깐, 잠시 잠깐뿐일 거다라는 거죠. 음. 나는 이 결혼 반들세. <웃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외하고 싶다 하더라도 좀 반대하고 싶다라고 그래요. 모르지.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정말 사랑하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 만약에, 어, 정말, 아니에요. 선생님, 우린 사랑했어요. 하면 딴거 뽑았던가. 어이 카드는 그 카드 아니다 싶다. 음 아무튼, 4번 카드 리딩 여기서 마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